잉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리틀 원스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방탈출 게임이고요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응? 어? 아, 리아야! 여맨이 어딨어, 여맨이여맨이 어디 갔지? 어, 학교 안 나왔어. 어... 어? 저기 재밌는 게 있나봐. 어? 네가 재미나는 곳을 찾았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여기 엄청 재밌어. 따라와! 오케이! 고! <웃음> 어? 난 이상한 박사한테 끌려가서 온몸을 폭제시켜줬다 내 키가 작아진 대신 엄청난 파워를 얻었지 가자! 제군들아! 친구들을 괴롭혀주자! 저기 친구 발견 자 이렇게 지뢰를 깔면 제 친구들이 팥줄을 뱅뱅둥이 돌린답니다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네알겠어 친구야! 여기 나 오랜만이야! 리아야, 어디가? 와! 살려줘! 왜야 리아야, 살려줘! 리아야, 줘 리아야, 살리야 리아야, 살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지 어디서 줘리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인가? 미호야, 아 미호야 놀자. 아. 미호야 놀자. 아, <웃음> 미호야 놀자. 왜왜 이러는 건데? 미호야 놀 놀자니까 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싫어 너 저리 가. 나 친구들을 많이 그 내가 몸이 산소 조각이 나가지고 복제됐어. 저 안에 들어가버린다!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라니까? 여기 있을게 들어가 야 문을 닫아 이거 죽었어 <웃음> <웃음> 아 저리 가! 조심해 내 친구가 거기다 감시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응. 바이바이 아이 녀석이! <웃음> 번개 안으로 들어가다니 넌 죽었어 이거 그러니까 띠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일로 와. 와. 나 조금만 하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으! 나 일로 와. 나 일로 와. 노우. No. 아, 안맞아 야, 미어. 아, 머리 감겨 줄게요. 나 오늘 머리 안갖고 왔지. 아, 이걸 아, <목소리나> 아, 아, 아. <목소리나> 아, 아, 아. 맞았는데. 여머니 너무 잔인해. 음, 재밌다. 구독 느낌이 좋지 않아. 지금 보니까 눈이 단추네. <웃음> 리아야, 오오. 아무래도 넌안 잡아 먹히지 않을까. 저 망치 여기다 쓰는 건가? 오, 여민아 이거 들어. 오케이. 이거 뭔데? 이거 들고 일로 와. 알았어. 여기야. 오, 너 똑똑하다. 문이 열렸어 미호다 미호가 왔다! 배우스. 와 얘네는 빗한테 약한가봐 비세. 그래 왔어 역시 리아야 나만 믿어 미호가 깨기 전에 빨리 자오 잡아먹을 친구들이 많이 왔나 보다 여긴 토치가 필요하네 어. 와 미호다 <웃음> 미호가 왔어요 도망쳐 야야 <웃음> 오! 담미오 가족이 더더 재밌지 했어. 미오 더스는 얼마나 귀여운지 볼까? 아, 귀여운데 묶여 볼까? <목소리> 야, 저기 미오 오고 있어.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쪼꼬미. 쪼꼬미 미오. 정말 소름 돋는 걸? 열쇠다. 열쇠다 챙겨야지. 빨간색 열쇠 획득. <목소리> 오! 어, 떨어졌다토도 <목소리> 아 야야 나지야야야리야야리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 음, 그러니까 왜야야야야어리야야 뒤에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는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싸싸, 대아 이거 미오, 미오 조건이 무서운데? 어. 어! <웃음> 맛보고 있어. 아, 아무도 못 지나가. <웃음> 여기다 기름을 넣으면 어. 문이 열립니다. 출어다 왔어, 다 왔어, 아다 왔어, 아. 좋아요. Hello. 이 장면은 지금 봐도 소름 돋는 걸. 나나 나. 어어 야. 어 진짜. <웃음> 진짜 리야됐데 <리아 됐네>? 탈출하겠습니다 <웃음> 이번에. 자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아우 <웃음> 이게 뭔 소리야? 무섭게. 소리인가 봐. 아, 아, 뭔 소리야? 무서워! 아, 미호야! 나홀스말하는데 쪽에 속대. 어, 어떡해. 이호가 잡아먹혔나봐 안돼~~ 토치 아 토치 필요해 어 토치다 친구야 내려가야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빨리 여기를 열어 빨리 빨리 여기를 지져 됐다 그리고 그래도 토치가 필요하고 오 잘하는데 열구 요게 비번이 필요해요 비번 어어 이건 뭐야? 1454! 내려가! 도망쳐! 빨리 눌러 친구야! 어! 리아가 왔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좋았잖아! 아, 이번에 이과 탈출했네. 어, 야리오주신가 이거를 야인 같죠. A few minutes later. 나가 나 안돼. 더상 놀아주기 리틀 원스 해봤습니다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